아침이 밝았다. 인사를 해야한다. 나는 항상 은혜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마다 뛰어나간다. 숨이 하나도 안 찬다. 단지 뛰는 포즈가 태어나서 처음 뛰어보는 사람 같을 뿐.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마시면 뭔가 멋있어진 기분이다. 우리 집 중전마마를 깨울 시간이다. 여보, 일어나야지. 얼른 일어나 일어나서 내 잘생긴 얼굴 봐야지 아이씨 아니, 일어... 아. 뭐야 <웃음> 엄, 엄, <웃음> 엄청 세네 오늘 <웃음> <웃음> 아니 안보이니까 <웃음> <웃음> 개 아프네 로드 아에네 구하노 와서 올 뻔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사실 첫 번째 브이로그 찍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고 여러분들이 더 해달라는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한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편집자 성훈이랑 얘기한 결과 은혜가 많이 나오면서 모자이크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요 성훈이가곧 그만둘 것 같아가지고 은혜랑 상의를 한 결과 은혜가 마스크만 쓰고 눈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은혜가 풀매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눈 공개를 하기 전에 은혜가 닮은 여... 연예인인데, 얘가. 아, 앉자, 자자알았어 알아서 알았어너 준비 됐어? 은혜를 닮은 연예인이 어, 아, 알아서 알아서 너 벌써 나왔다. 인사들. 아 어... 되게 귀엽게 그런 인상을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요 <웃음> 전혀... 왜 귀여워 그리고... 아니, 진짜 안 웃고 가만히 있을 때 되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시비 걸린 적은 없는 그런 얼굴이긴 어...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어... 약간... 어, 교포 약간 어... 교포 스타일인데 영화 하나도 못하고요 맞아요 <웃음> 성훈아 이제 이 상태면 모자이크 안 해도 돼 여기서 마스크 한번 내려봐 힛냥그 <웃음> 모자이크가 이제 될 거고 자 여러분 모자이크가 풀릴 겁니다 성훈아 고생 좀 해주고 아니 아니 고생 덜어줬구나 그리고 은혜가 지금 보시면요 눈썹 끝에 이렇게 있잖아요. 반이 없어요. 너 진짜 눈썹 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웃음> <웃음> 저렇게 다 없어요. 은애 키는 170입니다. 제가 178에서 9 되고, 까치발 한번 들어봐. 비슷하겠다, 이런 맛지 똑같지. 그리고 어깨 크기는 54 정도.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닮은 연애는 그 김사. <웃음> <웃음> 근데 우리 뭐 먹어? 시켜야지. 아, 바봐 아니, 지금 그러면 안 돼. 왜 지금 요리하면 안 돼, 지금? 왜? 왜 지금 그런 기간이야. 나중에 보면 알아요. 배달 왔다 배달 배달 배달 배달 성마 배달 왔다 감사합니다 상마 비켜 내 다리야 <웃음> <웃음> 와 하, 하, 하, 하, 하. 모자이크 없이 은혜야 우하하 한번 해주면 안 돼? <웃음> <웃음> 저 눈이었다 아유 혼자보다 같이 보니까 너무 좋네 이마 빼기 전에 공개했어야 야야야 야, 야. 은혜가 옛날에 이마를 넣었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빠 못됐어 이런거예요 왜? 이마 눌러보니까 이마에 피가 찬거예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영구적인 건줄 알았어 푹 들어가서 이마가 돌아오질 않아요 물이 돼요 그냥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어내 <웃음> 의지로 한게 아니라 엄마가 장모님이 그냥 갑자기 데려가 시켰어요 이마 못생겼다고 장모님 만들었으면서 그래서 시켰는 거야? 아 근데 어머니 이마 예쁘시던데 나 아빠 이마 아 아버님이 맞아 예뻐 <웃음> 아니 그리고 지금 눈공개 하기 싫었던 게탈것 같아 물이 아. 너무 안 맞아가지고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 원래 진짜 은혜 105이었거든요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은혜 아가리 때릴려도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갔어요 <웃음> 고맙습니다 나가자. 아또유능한 스타일리스트 출신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또 고르고 있습니다. 둘다 작을 것같은데어맞다 <웃음> 내가 골라줄게. <웃음> 왜? 왜? <웃음>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오호이자이. <웃음> 오호이자이. 야 김상만 나갈 준비해라. 내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중에 이렇게 복지 좋은 좀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한번 무조건 애견 카페.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산책 가지. 산책 가지. 이 산책 소리에만 루치까지, 룩치까지릭치까지 락죽 찌지. 산책. 이거봐 여기 아까 우리 결혼할 때그 드레스룸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난 리액션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 김은혜씨 나와주세요 아 모자 진짜 웃길려고 너무 덤빈다 등이라 이게 뭔가 징그러워 너무 재밌지 않아 오 냉정하다 자기 배만 관대하군 그건 너지 니네 배를 봐봐 나도 남방 입을 건데 커플로 입을래? 아니 씨부로 나시에 이거 입어야겠다 아 빨리 입어 나도 입을래 <웃음> 아, 망했어 상만아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나안아 <웃음> 그거 없었으면 바로 편집이었다 이거 아니 세차 안 하실 건가요? 내가 세차 일부러 안 하잖아 왜? 여러분 제가 왜 세차를 안 하냐면 세차 안 하고 먼지 쌓였을 때 제가 이마트를 갔었는데 은혜랑 같이 이마트 장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구독자분이 제차 먼지 쌓이 위로 리발이라고 써주셨어요 그지응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세차 안 하잖아 그 욕했잖아 아이 아빠 새끼 <웃음> <웃음> 이거 뭐하며 나랑 보내지 마너 저번에는 재혼 얘기해가지고 다섯 살 아들 자리 있어요 댓글 막달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전화 왔잖아 니 언제 그랬노? 잘 지내고 있어 또 주말마다 만나러 가다. <웃음> 어제 RC카 하나 사줬어. 저럼 여기 애견 카페라서목소리안 해도 되거든요. 산마이 또 저기로 갈 거예요. 저기 매트 있죠? 저기 가서 저희 쳐다봅니다. 돌 던지라고, 돌개레키라고 엄마. 어오 오. 우. 우. 쮸. 안 던져지로. 안, 던져. 던진다. 안 던져지로. 던지다안 <웃음> 던져지로. 이제안 성다 봐봐. 이거 봐. 와 이게 어 알았어 알았어. 슝! 돌아올 때 피카츄 같아. 봐봐. 상만 일로 와. 상만 여기 여기. 자저 미쳤다. 상만 일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슝! 아이. 안 던져지롱. 알았어. 슝 물어 물어 물어. 귀여. 워 상만 앉아. 얼지 손. 얘 알지 끝까지 안 주는 거손 하루에 한 번씩 줘 <웃음> 옵션이야? 상만 일루와 문제는 일루와가 안 돼서 우리가 가서 해야 돼 상만 앉아 상만 앉아 상만 미치겠다 상만 일루와봐 <웃음> <야>. <웃음> <상만! 웃음> <상만! 돈! 웃음> 포기하자 상만 손와 진짜 개야가 써맞지뭐 뭐 들었어? 이거 <웃음> 뭐 쫓아가쫓아가 <웃음> 쫓아가, 상만 아아 으아! 으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아, 게임 들어. 강아지 키우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리반. 추배로 추배로 추배로 추배로 추배로 어마미한 뭐 뭐. 쫄업 마지막 가기 전에 상만이 잡기 놀이로 힘좀 뺄게요. 음. <웃음> <웃음> 지금 가려고 하는데 상만이가 안 잡혀요 여기서 가기 싫어해가지고 지금 계속 도망치고 있거든. 요 잡았어? <웃음> <웃음> 야 상훈아 괜찮아? 야 너무 힘들어한다 너무 뛰었나 봐 맞지? 자로 <웃음> 여기 쌓여져 있는 티가 있는데 이게 은혜가 직접 디자인 해가지고 홍보 한번 해봐 홍보요? 네 아니야 이거 근데 뭐 그렇게 벌거야왜니 네 거에 대해 자신 없어 어 이쁘네 은혜가 직접 그려가지고 이거 디자인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바보가 반팔을 작년 10월에 내가지고 10월에 누가 반팔을 사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쌓아 놓은 겁니다 올해 여름에 판매를 할 건데 홍보 한번 해줘 <웃음> 왜 수줍어해 입으실 <이쁘실> 분만 사세요 <웃음> 아 입으실 분만 진짜로? 남자분들은 너는 너무 딱 맞을 거 어어 어. 한번 입고 나와 아 싫어 아 빨리 한번 입어봐 자 그럼 은혜 인스타는 나 보실 건데? 오, 오 예예 이건 나만 봐야지 너도 안보는데 <웃음> 나도 못 봐? 어음 <웃음> 좋군 은음 진짜 지랄이다 <웃음> <웃음> 지금 많이 구겨서 그런데 왜냐키 170이거든요. 제가 178에 90kg 정도 되는데 제가 입으면 딱 피트하고. 저는 170에 40. 62kg거든요. <웃음> 무슨 60? <웃음> 어 이거 진짜 발끈했을 때핏 <웃음> 이렇게 나오고 그냥 예뻐요 앞으로 여름에 은혜 인스타에서 판매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홍보하고 싶지 않아 아 <웃음> 리발 이거 또 쌓이겠다 아니야 이거 다시 주문한 거야 반응이 아주 좋아 <웃음> 거짓말하지마 진짜라니까 <웃음>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은혜 매장에 갖다 놔야 돼요 아참너 매장도 있지 그거 홍보하지마 근데 <웃음> 진짜 안열어가지고 오지 마세요 <웃음> 가보자 진짜 예쁘면 사람 또 찾아올 거야 아니야 오지 마시마 <웃음> 안 늘어요 안 늘어 <웃음> 은혜너힘 보여줘 하나 들고다 어깨에 네 힘을 발휘할 때가 왔다 <웃음> 오 그렇지 하지 <웃음> 나힘 있어 아니 내 옷이 다칠까봐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제가 바로 은혜 가게입니다 예쁘죠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요 안돼안돼 오지 슬퍼서. 마세요 오지 마세요 진짜 <웃음> 이게 녹슬어서 안 눌려 <웃음> 얼마나 안 왔으면 야 자물쇠 따야 되는 거 아니야 됐다 자 여러분 유튜브 최초 공개 다라라라따 <웃음>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등도 너무 예쁘고 참 <웃음> 더 강하게 어필해 오지 말라고 안돼 저 없어요 문 맨날 닫혀있어요 <웃음> 이런 거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자 내고 다 하는 건데 저, 저거 포스기몇번 긁어보지도 못하고 야 근데 아직 그대로 있다 은혜야 너 진짜 안 나오는데 문 열리면 다팔린데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 사 가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근데 문제는 얘가 문을 안열 뿐이에요 어이구 조개들 덜덜 떨겠네 어이구 무서워라 저 가리비 봐라 애가 또만는데 만들고... <웃음> 지 자랑할 때꼭이말처 한다 얘도 맞다고 <웃음> 어, 이거 다자수예요 은혜가 이거 제... 다 그렸어요 자수 여기 바오가 나무도 그렸고요 <웃음> 됐어 은혜 자랑 다 했어? 어 아니요 <웃음> 아 이렇게 자랑만 하고 팔지 않으니까 이 변태를 깨요 완전 이거 변형 다될 거야 <웃음> <웃음> 지가 앉아서 자기 작품 보려고 만든 쇼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은혜가 저를 도와주고 있어서 가게를 못 나와서 못 팔고 있는데 은혜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할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씩 차근차근 올릴 예정입니다 은혜 인스타 아이디가 마야 플래닛이에요 에아플래닛 치면 은혜 얼굴 나와요 근데 지금 영상이랑 다르거든요 그래 <웃음> 서 얼굴 공개 못해 그러니까 공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웃음> 자 나가자 속초 명물 중앙시장 한번 갔다 올게요 아, 이것도 만들었어요 <웃음> 갑자기 <웃음> 아니 이거 홍보 아니야? 어 그럼 뭔데? 사랑 <웃음> 마야플랜이 팔로우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야 돼. 뭐? 내가 진짜 공장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실밥 나와 있고, 맞지가 않다. 마감 처리가 쓰레기예요쓰레기라나만 <웃음> <웃음> 이런 감성이라 일부러 막 실밥 나오게 하고 해. 아, <웃음> 일부러 실밥 나오게 한다고? 뭐? 야, 은혜야, 잠깐 썸네일 한번 따자. 살짝 나 쳐다봐. 어, 저. <웃음>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웃음> 왜팔 계속 안으로 굽는 거야 걔로 갈게 다시 해봐 팔이 어색해서 <웃음> 야나 처음 알았어 너 팔이 어색해서 그렇게 하는지 자 썸네임 큐자 <웃음> 가자 오늘도 공연 <웃음> 잘했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네가 사장이 아닌 거 같잖아 진짜 맞아요 여러분 바이아플래닛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그 그림만 봐도알거야야 너무 아깝다 아니, 은혜야 진짜 어쩌라는 거지? 다 인터넷으로 팔자 안 팔고 나 이거 내 방에 다 다뤘거든 으유이씨아유이씨 <웃음> <웃음> 오유 이씨 아유 이씨 응. 좋잖아 너도 하잖아 한번 해봐 오랜만에 아유 이씨 <웃음> 뭐 살라 했지? 그래서 분명히 살게 있었는데 맞지? 어. 기억이 안나 사실 불량 뽑으려고 여기 온건 맞아요 닭강산 살라 했나? 아니야 뭐살거 있었는데 분명 맞지? 그치 뭔지 모르면 가자 오늘 우리 스케이트보드 타기로 했잖아 저희 또 어. 취미가 스케이트보드 하면서 기물 다 뛰어넘고 하는 게 취미거든요 <웃음> 이게 이번에 산 거잖아, 이게 맞지? 있고. 이게 너꺼.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중고로 중학생한테 직거래 산 건데. 전체 다 털어서 6만원 주고 샀어요. 나 저기서 타고 올게. 내 정강이 날릴 것 같은데. <웃음> 간다. <웃음> 진짜 멋었다은혜가너한번 <맞았다. 웃음> 해봐. 어, <웃음> 무서워. 야, 너감다 죽었다, 근데, 진짜. <웃음> 야야야 야, 야, 다 부순다 나일라인봐야일라인 일라인 있어? 오야너 진짜 잘 탄다 오너 진짜 잘 탄다 근데 좀 탔구나 탔지 티짜브레이크도 잘했네 나도 발 들어가 혹시? 어. 나 한번 타보자 너는 이거 진짜 못 타잖아 나일라인 선수였는데 뭔 소리야 아이고 아이고 잘 왔다 옳지 야나 진짜 개무서워 오 개빨라 왔어? 오. 뭐? 진짜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뭔데? <웃음> 이거 옆으로 가는 거야 아, 아, 아, 아, 이제 그만 아, 나안 할래 알아서 와 어? 은혜야 같이 가 진짜 못났다 <웃음> 보듯하다 개 자빠질 뻔하고 지금 카페 왔습니다 저희 둘이 좀 이제 즐길 상만이 없이 방해꾼이어가지고요 음 <웃음> 야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 우리 얼마나 챙기는 거아 저기 거. 생겼다 근데 나 마스크 못 벗게 하면 나 커피 어떻게 마셔? 그럼 넌 이거 먹어 <웃음> 맛있지? 어... 와이 끼부린 거봐 입술에 묻혀가지고 헐 성훈아 여기만 모자이크 부러줘봐 그러면 다 조합하는 거 아니야? <웃음> 여러분 참고로 다음 브이로그가 뭐냐면요 입공개 야너 <웃음> 마스크 이렇게 여기 쓰고 다녀야 돼 이렇게 쓰고 지금 해보자 음 한번 한번 한번 모자이크 할게 <웃음> 너 무슨 아마존에서냉 앵무새 같아 쳐봐 브리로아뭐 <웃음> 이상한 거 시켜 <웃음> 누가 더 입술에 많이 묻히나 해보자 <웃음> 더러워. 어, 아, 왜? 더러워지? 수염, 지금? 수염. 아, 진짜로? 더어 당황... 어. 구라치지 마, 내가 모르지 않냐? 안 됐어? 아, 진짜 됐다고. <웃음> 아, 안 됐었네. 야, 근데 수염은 왜못 할까? 타는 <웃음> 머리카락을 하냐? <안> 나네 <웃음> 머리카락을 할수 있는데. 아, 싫은데? 넌 수염 못 할까? 어, 코털에 나왔어. 아, 씨, 더러워. 됐어? 아니. 안 됐어? 아니. 올리고 되는데. 어, 우꽉 찼다, 꽉 찼어. 됐어? 어. <웃음> 이제 그 <웃음> 보드 타니까 재밌더라 오랜만에 너 실력이 너무 많이 좋고 옛날에 진짜 아유. 다 뛰어넘었었는데 사인지 얼마 안 됐을 때 취미 하나 붙여보자 해가 스케이트 보드 사가지고 저기 어디요 도림천 도림천 지하 가가지고 사람들랑 이 배틀 붙고 거짓말 치고 있네 <웃음> 기웃 기웃댔잖아 그, 알려달라 할까 말까 그 보람의 공원 가고 맞아 <웃음> 와. <웃음> 근데 유튜브 하겠다고 양양 딱 처음 왔을 때 그냥 진짜 바다만 보면 너무 좋았는데 지금도 좋은데 가끔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어 바다가 꼴도 보기 싫다고? 강박이 생긴거지 오늘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잔잔한 날 파도치는 날은 오히려 바다 보면 마음이 편해요 어차피 컨텐츠 못하고 다행히 하루 이틀 치는 괜찮은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2주 동안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쁜 나무들이 들어오죠 조개들이랑 <웃음> 아. 시기 템 발견할 수 있어 얘는 미안한 놈이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 가서 나무를 구해요 왜냐면 산은 나무들이 죽어 가지고 바스라지는 거고, 바닷가는 약간. 을 먹고 햇볕에 말렸다가 맞아, 막... 농익어 뭘 농익어요? 왜 잘못된 표현이야? 어 아, 그래? 쩔, 쩔어요 그것도 아니야 니 네, 진짜 적절한 거 못하면 니네 바로 멍들어 지금 <웃음> 3, 2, 1땡 와, 나 진짜 아무거나 쳤다 근데 왜 내가 이걸 웃겨야 되는데? <웃음> 왜 나한테 강박을 심어주는 거야? 아니지 너가 이렇게 계속 그럼 응, 니 네, 코털 헐, 진짜 재미없다 이거 뭔가 진짜 냄새날것 같아 <웃음> <웃음> 냄새 안 나요 아니요, 진짜 냄새나요 <웃음> <웃음>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개소리 하지 말고 불하잖아 <웃음> 저희가 옷가게에서 만났는데티니윈이라는옷 브랜드 있잖아요 은혜가 먼저 들어왔고 저는 군대 전역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전혀 감정이 없었지 무슨 생각이었어 그때 날 보면? 아 같이 다니기 쪽팔리다 <웃음> 근데 결혼까지 고생했다 리발레키야. 오늘 때 맞을 건데 집에 가서. 근데 왜 창피했냐면. <웃음> 아니, 너도 그랬잖아. 어 나도 너 창피했지. 어. 이유 를 말해보자. 너나의 얘기해봐. 재밌고 약간 말잘 통하고 되게 그냥 웃긴 진짜 감정 하나도 없이.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 어. 그래서 그때 유니폼을 입어야 돼 거기가. 그래서 막 크리스마스 그 니트를 입고 바지도 똑같이 청바지 아, 입고 어, 어. 신발까지 똑같았어. 심지어 그게 뭐냐면 제가 12월 23일에 입사를 했고 얘는 23. 2일에 쉬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24일에 처음 만나고, 다음날 25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근데 그 그때 옷을 입고, 밥을 그... 같이 먹으러 어? 나갔어. 누가 봐도 커플룩이었잖아. 그래서 너무 싫은 거야. 어, 근데 되게 멋져, 그치? 둘이. 왜냐면 둘다 싫다는 걸 표현하기에는 아직 어색한 사이였어요. 절로 가요, 어. 이러면서. 저도 은혜한테 좀뭐드실까요 이러면서. 곰탕 먹어. 그래서 곰탕 입에 찐득거린 거 괜찮고, 맞지? 근데 곰탕 먹으면서 친해졌어. 넌 그게 창피했어? 응. 나는 그거였어요. 처음에 딱 은혜를 봤을 때, 얘 맨날 지각했거든요. <웃음> 내가 대걸레질 하고 있다가 얘가 지각해서 헐레떡딱 들어왔는데, 처음 사람 봤보잖아 얼굴이 되게 빵실한 거예요, 은혜가. 지금도 빵실한데, 그때는 젖살이 더 있어가지고, 얼굴이 빵실한 거예요. 서 음, 그냥 통통하신 분이구나. 해가고 뒤를 돌아왔는데, 은혜가 이 치마를 입었는데, 다리가 진짜 작대인 거예요. 그서 오, 개특이야, 다 근데 <웃음> 어, 나 저런 체험은 처음 보는데 그래가지고 잘못 본줄 알았어요 그 어?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아니 우리 이런 걸왜 어, 얘기해? 험담이 아니라 그냥 특이하다 우리 일하는데 특이한 게어 없... 얼굴 되게 방실한데 다리는 되게 얇은 사람이 있다 아 그러냐 하고 친구들이 한달 뒤에 저 끝났느냐 맞춰가지고 앞에 왔어요 그때 여직원이 은혜 포함해서 세분 있었거든요 야나그 직원 봤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은혜한테 얘기했어요 야 은혜야 친구들이 너 알더라? 너또 신발 그렇게 소개했냐? <웃음> 뭐라 그랬는데? 너 얼굴 방실하고 다리 얇다고 소개 했지? 다 알고 있어너 그래. <웃음> 근데 많이 들었었어 그 얘기를? 왜냐면 내가 몸은 되게 말랐었거든 근데 그몸 중에 내가 제일 얇은 데가 다리야 아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했어요 상체부터 좀 살이 있고 얼굴빵실한데 다리가 버티나? 버틴다 이 새끼야 <웃음> 어쨌든 얘가 갑작스럽게 그만뒀어요 얘가 강남쪽에 살고 있었고 제가 친구랑 강남에 있었어요 친구도 솔로였고 얘도 그때 솔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잘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혜랑 그 친구랑 이어주려고 야너 강남이면 여기 카페로 올래? 나 강남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처음에 안가커크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나오고 근데 친구가 잘생겼으니까 셀카를 딱 찍고 보냈더니 은혜가 몇 시에 가면 되는데 이렇게 <웃음> 하고 구생각보니까 <웃음> 개빡치는 거 복부 복부 복부 <웃음> 근데 실제로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개도 넣었어. 넌 사람 그때 셋이서 맥주를 간단히 먹고 은혜가 먼저 가고 친구가 그랬는데, 야, 너랑 잘 어울리는데? 이래가지고, 아, 난, 아, 니야 아, 이 에이, 러고 <웃음> <웃음> 결국 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못할 얘기 막다 했잖아? 어, 어, 어, 어,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뜻까지 따라와가지고 괴롭혀요. X 남친 그 동네 <웃음> 지나가면, <웃음> 으, 막 이거. <이러고 웃음> 지금 다 장난이고. 어차피 나랑 결혼했고, 이제 은혜 내 거니까. 뭐야? 입 넣어. 근데 대화가 통화한 게 제일 좋았어. 그리고 얼굴도. 은혜 이상형이 저라 했거든요. 언제? 성화야 편집해봐. 아니에요. <웃음> <웃음> 내 이상형은. 나 음, 아니었어 나도 아니야 아, 여기까지뭐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 데이트 때 손을 잡았는데 움찔했어요 나 모르게. 얘 눈치 개빠르거든요 얘가 갑자기 왜 지금까지 만난 애들보다 손이 커서 놀랐어? 그랬네 어 아, 딱...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았지? 움찔하는 어? 그게 손 끝에서 느껴봤어 <웃음> <웃음> 그때 딱 알았지 아얘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 조심해야겠다 아 아, 성훈씨 알아서 하겠지 까먹고 안할것 같아 야 성훈아 너무 못 되지 않았냐? 너 고생하려고 아니나 진짜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아더 어, 쉽게 움직이면 하려고. 힘들게? 어. 한번 힘들게 한번 움직여줘봐 <웃음> <웃음> 그리고 나서 저희 둘다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둘이 만원 안으로 최대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힘든 생활이 있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 너무 생각보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원래 유튜브를 시작한 게 커플 유튜브를 시작했잖아? <웃음> 어, 원래 이 헌터팡은 취미였어요 원래 잡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그냥 나 좋으라고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찍었던 건데 잘 되겠지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헌터팡이 조금씩 댓글 반응이나 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한테 말했죠 순는커플 그만두자 <웃음> 아니면 네 혼자 찍 <웃음> <웃음> 야 그렇게 개쓰레긴 아니었어 야 니가 아니, 어, 아니, 어, 어. 어. 이러면서 했잖아. 야, 너 마, 마스크 써 안되겠다 입이 터졌네 안돼 마스크 써 그래서 원더팡 처음 딱상한 영상이 뭐냐 성게를 해파리한테 주는 영상 그거 갑자기 찍었는데 갑자기 그게 잘 나온 거 맞지 근데 그게 올리자마자 잘 나온 게 아니라 올리고 한달 뒤에 갑자기 뒤에 있는 영상이 올라간 거야 우리 아빠 박수 치고 난리였잖아 왜냐면 저희 아빠가 맨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 아리를 한 거야 아빠 그래서 맨날 틈만 나면 여기 취업 정보 떠는 데 해본 게없어요 아빠 나안 한다 난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되니까 아빠가 좋아했지 아빠가 진짜 많이 좋아했지 엄마는 될줄 알았다고 구라쳤고 나 어쨌든 이 모든 게다 사실 곰팡이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덕분이라면 곰팡이 분들 다음에 은혜 덕분이라 생각하고 아 뭐야 야말 잘해라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알겠지 곰팡이 덕분이지 <웃음> 그리고 빨리 저번에 다재혼들이 취소해 빨리 진짜 믿으신 분들 계셔 댓글 보면서 상처받았어 어떻게 자식이 있는데 거짓말 치지마 아무도너 <웃음> <웃음> 스무살 때 바지에 똥싼적 있어? 아너 있잖아 <웃음> 제가 돈이 없었다 했잖아 그때 은혜 만난 지 6개월 창까 맞지? 얼마 안된 커플이었을 때이 용산에 있는 어떤 전쟁박물관 같은 그런 센터 있죠 그 안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제가 단기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7시간에 4만 5천 원준다그래서 그때 당시 괜찮아가지고 그때 26시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할 일이 뭐냐면 푸드코트는 보통 거의 다진동말 받고 셀프로 가잖아요 번호 뜯거나 그래서 서빙할 건 없어요 사실 푸드코트 근데 제 역할이 뭐였냐면 식수대 먹고 쇠 물컵 그거 먹고 이렇게 넣찬 어디에 그런 데에서 제가 떨어지는 식수대 그런 거 정리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식수대 앞에 그냥 서 있는 역할이었어. 인사드리고 유니폼을 다 입고 있었어. 갑자기 방구가 매려온 거야. 한두시간 정도 일했을 때. 방구가 매려와 가지고 속이 아무렇지도 않았어. 방구 가매려와서딱했는데르럭 하면서 설사가 나온 거야. 으... 그래서 가지 어, 나도 깜짝 놀랐어.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가서 어,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그때 알바생들을 감시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화면실로 가서 팬티를 빨리 벗었어요. 바지에 스며들기 자에아 식사 중인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레송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뒷정리하고 바지를 입고 나왔죠. 노팬티 상태요. 예 팬티를 살 곳이 없잖아, 거기. 에 응. 그러고 나서 2시간 정도 더 있다가 바닥에 물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물컵을 주우려고 이렇게 딱쭈그러였는데 갑자기 지직하면서 바지가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딱 이렇게 봤는데 제 루랄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아 <웃음> 하필 여름이야 그때 루랄이 이완할 때였거든 아 계시로 그런 거얘기하살거살 <웃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나는 노 팬티에 바지가 터지고 오면 그냥 노출된 거야 다행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 뒤에선 안 보여 딱그 밑에 그러고 나서 노 팬티에 빵꾸뚫린 상태로 일을 하고 끝나고 은혜를 만나기로 해서 사귄 지 6개월도 안되는데난노 팬티 미친 변태가 된거죠 <웃음> 그래서 빨리 은혜 만나기 전에 이마따가서 팬티 산 다음에 입었잖아 맞아. 상만 놀아주러 가자 야 상만아 너 뭐야 너 가격표야? <웃음> 아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짐을 지금 싸고 있습니다 저희가 곧 이사를 가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짐을 싸놓은 거예요 근데 너는 왜 팬티만 입고선 그렇게 어우씨 왜요 몰랐어 양말 벗어 팬티만 입고 있을 거 이게 요새 트렌드야 다 근육이 여기 힘 들어간 거 보이지? 여기도 어 진짜 어둠 팔아 <웃음> <웃음> 오동통이 개빡치다 뭔가 <웃음> 근데 요새 새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염색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헤어 디자이너 있거든요 네? 예? 나 염색 좀 해줘 상만아 나 염색 좀 해줘 <웃음> 불안해하네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진짜로 근데 나 염색 좀 해줘 아 싫어 귀찮아 이러면서 해줘요 보세요 가자 가자 가자 여기 다리 만져봐 아 오동통 이아 <웃음> 무슨 너구리 같아 야 빨리 염색해줘 그거 먹게? 모자이크 할 거야 서은씨가 힘들겠다 <웃음> 성우이 편집 잘해서 괜찮아 이런 거다 거부감 없이 해줄 거야 마치 자막에 이상한 거 달지 마라 지금 나 달고 있는 거다안니다 이렇게 얼굴 가릴까요? <웃음> 됐어? <웃음> <웃음> <웃음> 오누하로 배웠는데 마은에야내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만 먹어야지 돼지라는 말이 아니라 니 <웃음> 네 염색했는데 이거 새치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다시 염색하겠지 맞다 찍어줘 어 씻겨줘 아니 아니 어? 찍어주냐고 이치네 <웃음> 씻겨줘 아 싫어 씻겨줘 싫어. 야 따라와 카메라맨이 자식아 <웃음> 욕조 해산아 엄청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거 <웃음> <오>, <웃음> <웃음> 소만치 못했네 너 상처 없는 애 <웃음> 엉덩이가 왜 이렇게 커? 이것도 모자이크 해주세요 이거. 야 잠깐만 너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아니 이거 전체 모자이크 부탁드려요 어딨어? 아 어, 여러분 새치 다 없어졌어 이거 보세요야 은혜야 너 잘한다 <웃음> 4만원 어. 이홍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브이로그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에 하나씩 올릴 예정이고요 다음 브이로그 살짝 알려드리자면 이사 브이로그입니다 저희가 이제 곧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 브이로그로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혜는 이렇게 눈공개를 좀할 거예요 마스크 낀 상태면 은 모자이크 안해도 되고서거나 어, 마스크 벗은 상태면 은 가끔 빡쳤을 때 모자이크 풀고 아. <웃음>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있더라고. 모자이크 상태로 내가 렛츠 고! 할때너눈 뒤집는지 안 뒤집는지 그게 참 궁금해하다고 하시더라고. 하나, 둘, 셋, 렛츠! <웃음> 끝!